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중년고민연구소 네 계속해서 우리 청풍 소장님 네 수명건강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젠 본격적으로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 남성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명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하신 어떤 사례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어, 제 알고 있는 지인이 잠을 잘못 자고 하루에 네, 두세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게 그분은 보통 그랬다고 합니다. 일생을?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분은 아주 독특한 예고 사실 이제 갱년기가 접어들면서 우울증과 함께 잠을 또 해치고 잠을 문제로 잠수면 방해를 받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 소장께서 연구하신 네. 네, 것을 토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들어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게 쉽겠죠? 그죠? 렇네 아, 네. 어, 갱년기가 몇 살부터 오죠? 갱년기는 사람에 따라서 40대 중반부터 네. 네, 오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은 50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딱 40대부터 그렇죠. 시작. 결국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음. 좀 폐경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 이게 이제 호르몬의문제가고 음. 오면서 그거는 정말 마음으로도 안 되고 생각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게이 호르몬 문제거든요. 음. 그 사춘기 아이들이 음. 그 정말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결국은 보면 호르몬이 혼란스럽기 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음. 갱년기에서도 마찬가지. 호르몬의 혼란이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음. 빠져들어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잘 생각해보면요 네.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음. 잠을 잘때 나오는 호르몬과 깨어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죠 그래서 잠을 잘때 나오는 호르몬은 내 몸을 회복시키고 재생하고 정비하고 그렇죠. 대부분 부활의 시간이 음. 그이 수면이잖아요 근데 수면이 자꾸 조각이 나거나 자꾸 음. 깨거나 또는 음. 수면의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음. 그러면 은이 호르몬이 정상적인 분비상태가 안 되죠. 음. 그래서 악순환에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단기에 음. 잠을 갑자기 팍잘잘수 있게 한다?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음.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머리가 아파요. 피곤해요. 낮에 졸려요. 음. 그래서 회복이 안 됐다는 뜻이죠. 네,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음. 숨쉬는 문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 그다음에 목이 불편해요. 음. 목이 불편한 거는 우리가 목이 결고 리 아프고 이렇게 눌러본 말이거든요. 음. 그러면 되게 아. 여기, 음. 이런 혈자리들이 네. 그런 사람들은 수면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숨이 잘 쉬어지게 했더니 이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서서히 그런 어, 어, 문제들이 응. 해결되면서 이 응. 혈색이 좋아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런 그 우울했던 것도 좋아지고 음. 전반적인 삶의 그 질이 다 달라진 거라 그렇겠네요 네 음. 그래서 단칼에 무슨 뭘 하려면 뭐약 먹고 어떻게 뭐할수 있겠지만 음.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또 무리가 되고 네 음. 그래서 그 수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자는 동안이니까 나도 자고 옆사람도 잔단 말이에요 몰라요 음. 그리고 나는 잔것 같지 않은데 음. 사실 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죠? 나는 자꾸 머리가 생각이, 나는 잠을 안 잤었는데, 음. 수면 검사를 해보면, 음. 잠을 꽤 잤거든요? 음. 근데 그게 깊은 잠을 안 자서 그렇지? 아, 그래. 아, 그래서 음. 잠을 안 잤다고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잠자는 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하는 거는 번거롭고 하니까, 일단은 가장 간편하게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 어플을 하나 다운받아서 네.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 내, 상태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제일, 이제, 잠을 동안에는, 뭐, 딱, 다른 게 녹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숨소리. 숨소리하고, 코를 고르는. 주척이는 소리. 소리. 어. 어. 뭐, 그 정도, 네네. 밖에 아니잖아요. 뭐, 잡고 음. 대하는 소리도 뭐, 들리긴 하겠지만. 그렇구나. 사실 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 을본 적이 없는데 음. 코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뭐 남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코골이란 숨쉬는 소리거든요 음. 숨쉴때 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숨안 쉬면 코골이 소리잖아요. 안 해요 그렇죠. 음. 근데 그 의외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코골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코골이 없이 숨 쉬는 게 불편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음. 이 잠을 자는 게 깊은 잠을못 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숨이 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음. 깊은 잠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아 나의 숨의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고르기네? 들고 나고 들고 음. 나고 되는데 숨을 들으셨는데 한잠 숨을 안 쉬고 몰아쉬고 음, 음. 뭐 이런 순서들이 막 녹음된 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문제거든요 음. 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분들은, 어, 숨 쉬는 거는 음.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이렇게 음. 정상적으로 숨, 살아있는 사람들은, 음. 근데 정말 의외로 너무 단순하게도 이 목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음. 숨, 숨 쉬는 길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음. 코로 들어가거나 입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다 통과해서 이 우리 몸으로 다 음. 가게 돼 있는데 이 길목이 막히는 경우들이 왜 많다는 거죠? 음. 방송이죠?